이제 캄캄한 새벽에 목욕탕을 같이 갔는데 근데 가는데 그때 새벽이라서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길에 한 5시 내외? 였을 때라가지고 그 주말이니까 또 이게 주말 아니고 평일 5시 한 이때쯤이면은 출근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가혹 가다 있어요. 가혹 가다 있는데 이게 제가 한 주말에는 한 5시 전후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진짜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목욕탕 가는 길이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골목길인데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? 이 시간에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렸을 때니까 초딩 때였나 이랬는데 초딩 때 아니면 미취아 동일 때일 거야. 근데 그랬는데 누가 서있는거야 서서 우리 쳐다보는거임 엄마랑 나가는거를 그래가지고 내가 어? 뭐지? 이 시간에 사람이? 막 이러면서 존나 무서워했다?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옆에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더 뒤를 돌아본거야 진짜 그게 사람인가? 누구지? 이런 생각으로 뒤돌아봤다? 뒤돌아봤는데 그 옆에 카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카센터에서 폐타이어를 쌓아놓은거였단 말이야 결론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게 무서운게 아니더라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거지 결국엔 타이어였던거야 그냥 패타이어 쌓아놓은거였던거야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약간 그냥 확인하는 습관이 들었다야되나? 해 습관이라기보다는 그냥 확인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지 음.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약간 좀 무서운 생각이 들거나 이러면은 그냥 확인을 해봐요 음. 깨달음을 존나 어릴때 얻어가지고 아 뭐야? 아니네 그러고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가짜잖아요 내가 내가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얘네가 만든거잖아 귀신은 확인을 못하잖아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할수 있어 만약 에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가봐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아무것도 없는거지 인간의 오감을 믿으면 안된다고 하긴 하지만 내 눈에 안보이는데 그럼 어쩔거야 나 라식도 했는데? <웃음> 그래도 나도 무서운 순간들이 있었을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공포영알아던지 뭐라던지 이런걸 보는데 아 조금 좀 으스스한데 좀 무서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이런 생각이 드는거야 어 씨발 잠깐만 근데 이거 내가 무서워하는게 자존심이 상한데 <웃음> 뭔가 무서워하는게 내가 그걸 무서워하는게 자존심이 상하는거야 그래서 내가 더 자세히 봤어요 공포게임이나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 귀신분장 막 살인마 분장 이런거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나 그 배우들 있지 그 사람들 존나 자세히 봤어 혼나 뚫어져라, 음. 분장 잘했 음. 그래픽 존노. 음. <웃음> 그러고 이게 허구라는 걸 알고 봐도 무서울 때가 있기는 있었는데, 근데 이거를 그래서, 어, 가오, 가오가 공포를 이긴 거지. 그치? 음. 자존심이 상했어, 내가 그때.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이런 걸 무서워한다고? 무서워한다고 나한테 말하기도 쪽팔린 거야. 그래서 자세히 봤어 음. 그래서 여러분 분석을 해보세요 야저 피칠갑 잘했노 저 분장하는데 한 3시간 걸렸겠노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럼 하나도 안 무서워요 가오가 정신을 지배하 <웃음> 가오가 정신을 지배하게 하면 무서움 느낄 새가 없다 그런거죠 원래 사람은 뭐야 무서 모르는 걸 무서워해요 자기가 뭔지 모르는 걸 무서워해 무서워도 야말들이앞에서 소리 질러도 나는 그안 놀란 척 처음에는 그랬어 한 중딩 때한 이때 쯤에는 그때까지는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야? 근데 그때도 안 놀란 척했어 <웃음> 그때도 안 놀란 척했어 안 놀란 척하고 음 애들 막끼악 이러면서 옆에 있는 나 붙잡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은 에이 이게 뭐가 무섭냐 이러면서 씨발.